아 잘하셨어요 왕자님이에요 누가 왕자님이에요 여기요 어? 어? 어? 어? 공주님 오셨습니다 응? 왕자님 안녕하세요 뭐? 네? 앉아있어 앉아있어 뭐? 어 누구 뭐뭐뭐뭐뭐뭐 <웃음> 앉아있어. 앉아있어 앉아있어 마, 마, 마. <웃음> 마마 엄마, 엄마. 음,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, 공주님 너무 예쁘다 안녕 응? 어, 어 뭐라고 왕자님 첫또 처음 보네 왕자님도 왕자님, 공주님도 처음 보네 원장님 응? 응? 응? 응. 주셨어요 원장님이 주셨어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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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흔들어주세요, 에리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은 켜도 되지 않아요? 불은 켜도 되지 않아요? 안 돼요 그런데 불이 켜면 안 돼요 안 안녕 안녕 세요 나는 세공고요 안녕 안녕 아우 엄마, 그런데 어깨가 영어로 뭐야? 아, 어깨도 영어도 뭐야? 아, 셔들. 아, 아. 아,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어 주지 <웃음> 고마워 <웃음> 엄마는 맨날 하잖아. <웃음> 아, 모른다고 하잖아 공부하대 모른다고 하는게 아니라 혜리가 <웃음> 맞춰보라고 그렇게 한거지 엄마가. 혜리 톡톡박사같이 에딘이 <웃음> 아니야 톡톡박사는 아 톡톡톡박사야 아, 톡톡톡 아, 톡톡 테리 왜그럴까 왜그럴까 아 맞춰봐 말안 들으면 꽝당하고 응, 응, 응. 넘어져. 언니 말을봤지 응, 응. 맞대. 응. <웃음> 다음부터는 언니 말 들어야 돼. 네 해야지. 테르 네 해야지. 엄마 어, 뭐, 아, 귀여워. 아빠 귀여 Fuck. Uh. 안 <목소리도> 축하합니다 아 어. 준비해야지 어. 뽀로로도 제대로 안고 응.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